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소니엔젤로 카카오 프렌즈의 무지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사용한 소니엔젤은 무예요. 무의 무예 이파리를 칼로 잘라내줍니다. 오늘 사용한 점토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예요. 점토를 떼어내 얼굴을 감싸줍니다. 물을 묻혀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면봉으로 얼굴에 묻은 것과 또 얼굴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다 마르면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변해요. 이번엔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점토를 길게 만들어주시고 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톡톡 눌러서 살짝 평평하게 해주고 도구를 이용해 귀 안을 살짝 눌러줍니다. 길이가 조금 길어서 조금 더 자르고 아래를 동그랗게 만들어줬어요. 귀가 굳길 기다리는 동안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으로 얼굴과 몸을 지워줬어요.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귀를 붙여줍니다. 책상 위에 물을 묻힌 후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주면 간이 팔레트가 돼요. 이 위에 아크릴 물감 하얀색을 짜주고 얼굴과 귀를 칠해줄게요. 하얀색과 카민을 섞어 분홍색을 만들어 귀 안쪽을 칠해줍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조그맣게 잘라주고 얼굴에 물을 묻힌 후 얼굴에 밀착시켜줍니다. 폴리머 클레이 검은색으로 코를 만들어준 후 호일만 떼어내서 오븐에서 100도에 1분 정도 구워내줍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주기 위해 무광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줍니다. 검은색 색연필로 눈을 그려줍니다. 빨간색, 분홍색 파스텔 가루와 아크릴 물감 화이트를 준비해줍니다. 아크릴 물감 화이트로 눈의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붓에 파스텔 가루를 묻혀 볼터치를 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코를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붙여줍니다. 색연필로 입도 그려줍니다. 살짝 허전한 것 같아서 눈썹도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